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요소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냐면 은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요소 가운데 유교와 윤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동아시아의 또 다른 공통의 문화요소인 불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웃음>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설명이 사실 잘안 나와 있는데 이 불교라고 하는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요소를 다루는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에 대한 설명 없이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없지만 선생님이 불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부분 수업할 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어느 여학생이 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 사탄의 속삭임 같아서 듣기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기는 해요. 자, 이거 어디까지나 역사의 한 요소로 불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 너무 종교적인 편견이나 이런 거 아니면 불편함 같은 것들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음.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성립한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우리는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도 부르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어쩌다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라고 불리게 되었느냐? 자,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은요 샤카라고 하는 인도에 있었던, 정확히는 오늘날 네팔 지역에 있었던 부족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샤카족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그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사람을 샤카족 출신의 현명한 자라는 뜻에서 샤카무니라고 인도어로 불렀습니다. 이샤카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번역을 하면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말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또한이 사람을 깨달은 자라는 뜻에서 인도어로 붙다라고 불렀는데 요거를 이제 한자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불타가 된 거고 불타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부처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것은 샤카족의 현자, 깨달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깨달았으며 어떠한 것을 가르쳤느냐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타마시타르타는 기원전 6세기경 오늘날 네팔 지역에 있었던 샤카족이 세운 나라인 샤카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 자, 그런데 죠 자, 그 어느 날부터 이 고타마시타르타에게 깊은 근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근심이 생겼느냐? 우연히 성 밖을 산책을 나갔다가 늙은 사람과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을 보게 돼요. 아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가 나는 늙고 병들어 죽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는 라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였던 석가모니의 왕은 아버지 왕 다시 왕이었던 석가모니의 <웃음> 아버지는 왕자의 근심을 잊게 해주기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기도 하고 광대를 데려와서 웃겨주기도 하겠습니다만에 아무리 즐거운 것을 계속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나는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음. 결국 고타마시타타라는, 고타마시타타는 고타마스타타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승려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승려가 되는 행위를 일컬어 불교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출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을 나오다라는 뜻인데 집을 나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속세의 삶,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버리고 승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일컬어 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죠? 말을 타고 성벽을 넘어서 승려가 되기 위한 수행의 길을 떠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하다는 스승, 철학자들을 전부 다 만나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밑에서 힘들게 수행, 고행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스승을 찾아다녀도 그 사람 밑에서 아무리 힘든 수행을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에 대한 해답을 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힘든 수행을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 아, 이 고민은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고타마시따르타는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70, 며칠이었지? 7일인가? 9일이었나? 응. 79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깊은 명상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찰을 하면서 깊은 고민의 해결을 스스로 찾아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가 79일이 되는 해에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요. 그 깨달은 바를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고타마시타르타가 깨달았던 내용이 종교로 발전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불교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 지금 79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서 뺏장마른 고타마시타르타의 모습이 나와있죠, 그죠? 음. 자, 그렇다면은 이석가모니또 고타마시타르타가 가르친 것은 무엇이었느냐? 불교의 교리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있느냐? 자,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과 응보, 윤회 전생이에요. 자, 인과 응보라고 하는 말 들어봤나요? 네. 네, 모든 일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원인 없이 나타나는 일들은 없으며 모든 일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게 인과응보입니다. <웃음> 예를 들자면은요, 어, 우리 보통 새 인사 어떻게 하죠? 새복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지? 자 그런데 절에 가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느냐? 여러분 새복 많이 지으세요.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은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해야지. 그죠? 그게 복을 많이 지으세요.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라는 인사의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여기 앉아있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현재 이렇게 앉아있는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동아시아사를 배우는 것이 어떠한 원인이 되어서 여러분들 인생의 또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은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인과 응보라는 것이에요. 자, 윤회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연예인이랑 일반인이 결혼하면 그 일반인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와, 쟤는 전생에 나라를, 나라를 구했나 보다. 뭐, 이런 얘기 타지 않아요? 그죠. 대단히 불교적인 얘기라고 볼수 있어요. 자, 불교에서는 뭐라고 보냐면은요. 모든 삶은 전생과 현생, 내생이 반복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은 현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현재 나로서 살기 이전에 나는 또 다른 존재로서, 또 다른 생명체로서의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생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그게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 게 오늘날의 난데 나도 마찬가지로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게 내생의 개념인 거예요. <웃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인과응보와 윤회 전생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현생, 현재의 내가 이러한 존재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결과일까? 그러니까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결과일까요? 현생은. 현재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뭐가 원인이니까? 전생의 삶이 원인이 된 거예요. 전생의 삶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현재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연예인이랑 결혼한 일반인한테 뭐라 그랬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 대단히 훌륭하고 착한 일을 했으니까 현생에 연예인과 결혼한다는 그런 어떤 나름 부러운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음. 마찬가지로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다음 생내 생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윤회 전생의 개념인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안 돼요? 이해됐나요? 네, 인과 응보 윤회 전생 현재의 삶은 반복되고 반복된다. 옛날에 뭐 그런 거 인터넷에서 되게 유행했는데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전생 전복이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지 않아요? 네, 그런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이는 원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 인과 응보 그리고 현재 나의 삶은 전생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며 현재 나의 삶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음 생에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내생, 윤회, 전생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한 부처의 경우에는, 석가모니 부처의 경우에는 자비와 평등을 강조했고요. 수행, 명상과 교리연구를 통한 수행을 해서 해탈을 깨, 얻을 것을 강조했습니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체 뭔 소리냐? 이 부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타마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는요. 모든 인간의 그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은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무척 괴롭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잘 생각해봅시다. 그 사람이 진짜로 괴로운 게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일까? 사실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 더 많은 돈을 갖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안 올라서 괴로워. 그러면 전교 1등을 하는 안 아무런 괴로움이 없을까? 아니에요. 전교 1등한 애들도 더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계속 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시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내가 고의을 괴로운 이유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는 나의 끝없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간은 괴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 나는 정말 아무런 욕심이 없는데요. 나는 뭐 공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없는데요.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늙고 병들어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라 겁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면 피할 수 없는데 늙고 싶지 않아, 병들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끝없는 욕심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어쩔, 어쩔 수밖에 없다? 고통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분이 높건 낮건 돈이 많건 적건 모든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고 그러고 싶지 않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다?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운 존재다. 그리고 평등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서로를 돕고 살아야 된다. 서로의 괴로운 고통을 나누면서 돕고 살아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 끝없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수행을 해야 된다. 고통이 나의 욕, 아니 욕심이 나의 고통의 원인임을 깨닫고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한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고, 욕심이 고통의 근원임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석가모니가 그러하였듯이 고타마시타르타 그러하였듯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명상을 해야 돼. 그게 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지금 내가 어떤 욕심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괴로울까? 라고 하는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불교에서는 참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석가모니 고타마시타르타가 먼저 깨달아서 욕심이 모든 고통의 근원임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가르쳤던 것을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꾸준히 수행을 하다 보면 모든 욕심이 사라지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경지를 무엇이라고 한다? 해탈. 깨달음의 경지, 모든 욕심이 사라진 완전한 자유의 경지를 해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괴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수행을 통해서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해탈을 이룰 수 있다면 누구나 깨달은 자, 부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 불교의 교리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그런 면에서 또다시 불교에서는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 신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나 욕심을 버리고 자유로운 상태가 될수 있다면, 부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교는 본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와 다소 차이가 있는 종교네요. 그죠? 그러니까 신에게 기도를 하고 신을 믿는 종교가 원래 불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제거하는 것이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본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은 석가모니의 제자들, 불교 신도들의 경우에는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해탈,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명상과 교리 연구에 전념하게 되니, 이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발전이 그 시작이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4반에던는 이거 되게 재밌게 잘 들었는데 어, 여기는 반응이 좀뜨뜻미지그사네 비오노 1교시라 그런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불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개의 분파로 나뉘어지게 되면 여러 개의 갈래로 갈라지게 돼요. 자, 석가모니가 살아 있을 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수행을 했던 시기의 불교를 초기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석가모니도 사람이었으니까 죽었죠. 그죠? 돌아가셨어요. 사후 죽고난 이후에 시간이 100년 정도 지나게 되자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문제를 두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시간이 100년 정도 지나게 되면서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는 없었던 사회 현상들 없었던 어떤 물건들 없었던 제도들 요런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와 시간이 100년 정도 지나게 되면서 사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과거 100년 전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시대의 변한거에 맞춰서 새롭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놓고 불교가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그 가운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했던 쪽이 삼자부 불교 쪽이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 대중부 불교라는 쪽이었는데 그 가운데 상자부 불교 쪽이 좀더 널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종교적으로 더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상자부 불교가 더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상자부 불교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개인적 수행을 통한 해탈을 강조합니다. 석가 석가모니가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목표해야 될 바는 석가모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출가한 사람들, 스님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종교가 상자부 불교다라는 것이죠. 음. 자, 그리고 이 상자부 불교는 아직까지 인도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을 연결해주는 비단길이 열리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인도와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바닷길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나 TV 아니면 은뭐 이제 관광 같은 거 가보면 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절이나 불상들 스님들의 옷차림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지 않나요? 네. 네 개통이 달라서 그래요 이쪽은 상자부 불교 쪽이 접하되어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웃음> 자 <웃음> 대충 들어보니까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쉽나요 어렵나요? 어, 어려워요 그죠 이게 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지 과연 내가 수행을 통해서 욕심을 버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힘든 수행을 내가 계속 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죠 자, 내가 과연 스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도 용기가 잘 나지 않아요. 그죠 자, 이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더 쉬운 종교를 원했던 거예요. 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좀더 쉬운 방법의 접근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떤 식으로? 신에게 기도하면 신에서, 신이 알아서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수준의 쉬운 종교를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상자부 불교의 어려움과 힘듦에 대항하여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다? 대승 불교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자부 불교에 대해서 대항을 해서 새로운 불교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대승불교다. 음. 어, 사실 선생님은 네, 개인적으로 종교가 어, 불교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 정말 되게 많이 줄인 거예요. 여러분 어, 꼭 필요한 부분만 많이 줄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음, 선생님이 불교에. 어, 나는 그쪽에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데 어, 그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계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어, 7살 때 어, 불교 어린이 캠프. 왜, 교회에서 막 성당에 여름에 하는 성경 캠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여름, 7살 때 어린이 불교 캠프를 보내줬었거든. 응. 근데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육개장 사발면 컵라면을 처음 먹었어. 거기서 간식으로 줬거든. 어,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전까지 어머니께서 라면이라고 하는게 몸이 안좋다고 안먹이고 계셨어 었 그런데 일곱살때 육개장사발면이라고 하는 컵라면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머리가 찐 울린다 그래야 되나? 이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게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군침이 고이고 있어요 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 어. 그래서 절에서 육개장사발면을 준게 너무너무 나는 기뻤어 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 어. 지금까지도 이렇게 불교신자로 살아가고 있기는 해요 음. 육개장사발면맛있잖아 진짜? 어 그렇지 지금 육개장 사바면이 나온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컵라면들이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육개장 사바면이 잘 팔리고 있잖아 그지아그도어 그렇지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요아또 생각나니까 너 먹고 싶네요 응. 자, 아무튼 너무 불교가 어렵다 보니 사람들은 쉬운 종교를 원했다. 그래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제가자 스님들이 아니라 일반 신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불교 운동이었어요. 자,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 석가모니를 신격화합니다. 신격화라고 하는 게뭔 말일까요? 신으로 모시는 그렇죠.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모시는 것을 신격화라고 해요. 자, 사실... 어 고타마시 다르다 석가모니는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절대 나를 신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그림으로 그리지도 말고 동상으로 만들지도 말고 모셔놓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고 난 이후에 한참 동안 이석가모니는 절대로 그렇게 그림이나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승불교가 성립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이라든지 불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부처와 보살의 자비로 자비로 자비를 바탕으로 중생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구제 그 사람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고 믿고 따르면은 나에게 행복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하고 보살님한테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들께서, 아, 그분들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교 운동이 벌어졌으니 그게 바로 대승불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원래 신을 믿고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었는데 대승불교가 성립을 하게 되면서 물론 이어던 어 수행을 통한 해탈을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와 보살에게 기도를 하면 은 그들의 자비로 나의 고통이 해결이 될수 있어 라고 쉽게 접근하는 새로운 종교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쉬운 종교로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존재를 말해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어. 하지만 나만 자유로워질 수 없다. 해탈을 이룰 수 없다. 이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탈을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를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보살로 관세음보살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관 보고 듣는 어, 소리를 듣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에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라고 믿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람들의 자기 스스로를 대승이라고 불렀어요. 큰 술에 많은 사람들은 함께 태워갈 수 있는 이란 뜻에서 큰 술의 불교라고 부른 것이 대승 불교의 성립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음. 자 그러면서 이 대승불교 쪽에서는 상자부 불교를 뭐라고 비판했느냐 쟤네는 자기 혼자만 해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작은수레야 라는 뜻에서 예전에는 대승불교와 상자부 불교를 뭐라고 평화했느냐 작은수레다 라는 뜻에서 소승불교라고 평화해서 불렀어요. 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소승불교를 믿고 있다 라고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대승불교 쪽에서 상자부 불교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든 용어지 정확히는 상자부 불교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자부 불교 쪽에서는 자비를 통해서 중생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자부 불교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상자부 불교 쪽에서는 이런 거죠.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남한테 내가 도움을 주려고 잘해 주려고 한 거였는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피해가 되거나 폐가 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섣불리 남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했다가는 <웃음>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피해가 될수 있다. 큰 고통을 줄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해탈,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상자부 불교 쪽의 주장인 거예요. 음. 대승불교 쪽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 것과 더불어서 자비를 통해서 중생들,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승불교 쪽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대승불교는 상자부 불교의 어렵고 힘든 것을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불교의 교리를 해석한 불교 운동이었어요. 좀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게 되었을까요? 쉬워졌으니까 그랬겠죠 그죠? 그러면서 죠그좀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믿는 민중불교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대승불교가 성립하였던 기원전 1세기경에는 인도와 중국을 연결해주는 이 비단길이 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단길 또는 바닷길을 통해서 이 대승불교가 어디에 전파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전해진 불교는 대승불교였다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고를 해야 돼요. 뿅. 뿅. 보세요. 아, 하나님. 네. 이 어? 안 돼. 어. 여기 걸 나오지. 안 돼. 너무 확실하르고. 네. 음. 자, 대승불교 성립과 전파로가 보도록 합시다. 음. 자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중국의 화북지역에는 비단길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고요. 강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육지로 또는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의 불교가 동아시아 지역 가운데 가장 먼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중국의 불교가 전해진 것은 기원을 전후한 시기였어요. 한나라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이 종교가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별로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중국 사람들에게 <웃음>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느냐? 후한 말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후한 말로 가게 되면서 호족이 성장을 하게 되고 환관과 외척들이 날뛰면서 정치가 혼란하게 되어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하고 혼란하고 혼란하다가 결국에는 호족들에 의해서 나라가 셋으로 쪼개지게 되죠. 위촉오로 나뉘어지게 되죠. 죠그 그러다가 그것을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또오호 북쪽에서 내려온 북방 유목민족에 의해서 남조와 북조, 북조와 남조로 나뉘어지는 위진 남북조라고 하는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그래서 후한 말부터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혼란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회는 혼란할지라도 나의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욕구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 마음의 평화로움을 찾고 싶었어. 자,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종교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유교였어. 그런데, 유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상당히 약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유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어?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면, 나라가 평화로워진다라고 하는 게 유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유교에서는 사실 제대로 다뤄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나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차 점차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중국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불교가 언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5호 16국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5호라고 하는 북방 유목민족이 3세기경에 유목지역에서 화북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그 지역을 장악했고 거기에서 대략 한 16개 정도의 나라를 세웠던 시기가 5호 16국 시대였다라는 걸 배웠죠? 여기억 나시죠?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이들은 유목민족들이 세운 국가들이었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이들이 불교를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후원해 줍니다. 왜 유목민족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느냐?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통치의 사상, 통치의 이념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법과 제도가 있지만 그것을 왜 지키고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왕이나 황제가 있으면은 왜 왕이나 황제에게 충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사람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그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예를 들자면은, 유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왕은, 황제는? 하늘이 정해준 사람이야. 한자. 천명사상, 천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거 천자로 선택된 이유는? 덕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 덕치주의.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교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어, 해줬던 거죠. 이러한 요소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종교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은왜 유목민족 국가들은 한족들과 똑같이 유교를 국가의 통치사상이나 인형으로 활용하지 못했느냐? 그 까닭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유교에는 어떤 게 들어있어요? 아이고. 이민족에 대한 편견, 화의관이 들어있어요. 북방 유목민족을 뭐라고 보는? 오랑캐라고 보는 이런 관점이 들어있다고 자신들을 오랑캐라고 얕잡아 보는 이러한 관점이 들어있는 유교를 과연 유목민족 국가들이 왕이나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통치의 사상이나 인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무엇을 쓰게 된 거예요? 이런 화이관 같은 편견이 없는 무엇을 불교를 국가의 통치사상이다 이념으로 활용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면서 5호 16국 시대 때 유목민족 국가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기 시작하면서 을 불교가 본격적으로 화북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요. 을이 시기에 인도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온 승려들이 불교 경전을 한자로 번역하면서 을 더욱더 불교가 퍼져나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보편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남북조 시대에 오게 되면요. 불교를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 황제의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 이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찰, 절과 거대한 불상, 불교 동상 같은 것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바로 들어보자면 윈강 석굴 사원, 북위 시절에 만든 윈강 석굴 사원의 예를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윈강석굴사원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윈강석굴사원 무지무지 큰 <웃음> 불상이 보이죠, 그죠 윈강석굴사원 어디 있지 내가 써놨는데. 응. 안젤리. 다니는... 네. 화장실 있는. 아 네, 다녀오세요. 응. 자, 석굴사원이에요. 거대한 암석을 파고 들어가서 굴을 만드는 방식으로 만든 사원이 이 윈강석굴 사원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윈강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윈강석굴 사원이라고 불러요. 총 길이가 대략 1.5km 정도가 되고요. 11만 개 정도의 불상이 있다고 라 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건한 17m 정도가 되는데 여기 보고 있는 윈강석굴 대불은 대략 한 14m 정도가 되는 거대한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 부처님의 얼굴을 보니까 자비로운 부처님의 얼굴을 하고 있나요?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황제의 얼굴을 하고 있나요? 무엇처럼 느껴져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자비로운 부처님의 얼굴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 그렇죠? 자신감 넘치는 황제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불상은요. 북위의 황제였던 문성제의 얼굴을 본떠서 만든 불상이라고 합니다. 자, 도대체 왜 이렇게 거대한 불상을 만들었고 그 불상의 얼굴 황제를 담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렇죠. 이 거대한 불상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황제를 보기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와, 저 거대한 부처님을 보니까 황제랑 닮았네. 아, 우리 부처, 우리 황제 사실 부처님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나아가서, 이렇게 거대한 불상을 만들므로써 황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사람인지,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인지, 불교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부처와 왕 또는 황제를 동일한 존재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 왕즉불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를 끌어와서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데 왕의 권위를 높이는데 사용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왕과 황제를 부처와 동일한 존재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처, 불교에서 부처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한다? 왕즉불사상이라고 한다는 라 것이에요. 이렇게 지배자의 권위를 높이고 지배자의 통치를 정당화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분질서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불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 호국불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국 불교. 말 그대로 하자면 나라를 지키는 불교라는 뜻인데, 정확히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 무엇이에요? 왕족부의 사상, 호국. 그렇죠. 자,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대승 불교가 성립한 이후에 동아시아 지역, 중국에 전파되었는데, 중국에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수용한 목적은 무엇이었다?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데 이용하였다라고 하는 게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요런 게 바로 그러한 정치적 목적이 이용된 불교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 불교를 이용해서 황제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데 이용하는 것을 주변의 국가들이 봤어. 한반도나 일본에 있는 나라들이 봤어. 당연히 한반도나 일본의 지배자들도 무엇하고 싶을까? 자기들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이용하고 싶겠죠. 그죠. 어, 중국에서 저렇게 해놓네. 우리도 똑같이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선진 문물의 수용인 거예요. 자. 한반도에는요. 삼국시대 때 불교가 전해지게 됩니다.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로 사상을 통일하고 나아가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바탕으로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반도의 불교도 무슨 불교의 모습을 보인다? 호국불교의 모습을 보인다. 지배층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교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왕실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불교가 발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북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고 백제는 남중국의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강 유역을 장악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6세기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차돈의 순교 사건 들어봤나요? 네. 그죠? 법흥왕이 불교를 도입한. 하자. 신라의 귀족들이 반대를 하였다. 그래서 이차돈이나 사람이 혼자서 찬성을 하였다. 그래서 법흥왕이 너만 혼자서 찬성을 하면서 불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너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 하자 이차돈이 내가 죽어서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불교라는 종교가 찬된 종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이차돈의 목을 잘랐더니 복꽃잎이 휘날리고 그렇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목에서는 붉은 피가 아니라 흰 피가 솟구쳤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죠. 그것을 보고서 더 이상 진골 귀족들이 불교를 헛뜯지 못하게 되면서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그 장면을 기록한 비석이 바로 여기 있는 이차돈 순교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떨어진 목이 보이죠? 그리고 목 위로 흰 피가 솟구치는 모습이 보이고 지금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 안 보이지만 은 꽃비가 되는 장면들도 새겨져 있습니다.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 아마도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을 후대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낸 이야기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하지만 이게 이, 이,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려웠다. 어려웠다. 토착 세력들 혹은 기존 종교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들어오니까 유교 성리학을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의 수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죠? 원래 사람들은 자기에게 낯선 종교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를 조금 꺼끄러워하는 게원래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 종교가 아직까지도 낯설죠. 그죠? 그리고 이제 테러리즘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이슬람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경북대학교, 대구에 있는 경 동국대학교 주변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슬람 사원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지금도 벌이고 있다고 해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뭐 먹나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가지고 막 족발 던지고 막 돼지 머리 들고 와서 막 제사 지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선생님이 이런 모습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에게 낯선 종교가 들어오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미지가 안 좋긴 하지만은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의 보편적인 종교란 말이지. 음,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음. 자, 어, 통일 신라 시기로 가게 되면서 원조의 아미타 신앙이 보급되면서 불교가 대중화됩니다. 뭔 소리냐? 자, 처음에는 불교가 누구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유는 첫 번째 종교적인 목적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불교라는 종교가 일반 글을 쓰거나 읽을 줄도 모르는 일반 서민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종교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원효대사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불교 어렵지 않아요. 나무아미타불. 요것만 외울 줄 알면은 누구나 부처님의 자비에 의해서 괴로움이 사라진 깨끗한 땅,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미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대중들도 믿는 그런 어떤 불교로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효대사 하면 유명한 에피소드 있죠. 기억나는 거 있나요? 해골물 기억나죠? 그죠 원효대사랑 의상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길이었는데 어느 날 하룻밤은 동굴에서 묵게 되었다. 그런데 자다가 일어난 원효대사가 목이 말라서 주변을 살펴보니 어, 바가지에 물이 고여있어서 벌컥벌컥 마시고 아이 시원해! 하면서 안심하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해골에 고여있는 썩은 물이더라. 그걸 보는 순간 원효대사가 우엑 하고 토를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어? 분명히 똑같은 물인데 어제는 내가 시원하게 잘 마셨는데 지금 내가 왜 토를 하고 있을까? 가만 보니까. 해골물은 똑같은 해골물이었는데 어제는 나의 마음이 이걸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내가 이거를 썩은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토를 하고 있구나 아! 이 세상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있거든. 내가 마음먹기 달려있구나. 일체유심조 한자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 나는 당나라 유학 갈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신라에 남고 의상대사만 당나라 유학 갖고 돌아왔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을 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사료를 분석해 보면은 둘이 같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만나서 여행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대요. 음. 자,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겁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제일 유명한 스님 두 명이 원효랑 의상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불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죠. 뭐? 어,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여러분들 이런 노래 들어봤나요? <웃음> 그 옛날 공성 <웃음> <문성> 그룹인데 <그룹이대>, 거북이라고. <웃음> 아싸 핑고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마음먹기.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을 다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비고 이런 거. 어 그죠? 아요거딱 듣는 순간 어요거 축복한 사람이 불교 신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 그렇더라고요. 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쯤 하고 싶은데 앞에서 4반에서 여기까지 이 페이지까지 수업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녹화를 해서 끝내야 될것 같아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천천히 진도 나갈게요. 음. 자. 그래서, 일본도 불교를 받아들여서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했었죠. 그죠? 일본은 야마토 정권이라서, 아니, 야마토 정권이었고, 야마토 정권은 호족 연합 정권으로 출발을 해서 왕권이 약했다. 호족들끼리의 다툼으로 사회가 혼란했다. 그래서 쇼토쿠퇴자 같은 사람이 불교를 받아들여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고,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인 아스카누다가 발달하였다. 라는 내용 배웠었죠.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마찬가지 그얘 똑같은 얘기예요이 일본에서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백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신라에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불교라는 종교가 낯선 종교였기 때문에 토착신앙 원래 일본 사람들이 믿었고 있었던 기존의 신앙과 갈등을 빚고 있었지만은 이 불교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던 호족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주기 시작하면서 점차 불교가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야마 왕토정권의 왕실에서도 왕권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게 되면서 도다이지 대불전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사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네.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왜 이렇게 거대한 사찰을 만들고 왜 이렇게 거대한 불상을 만들었을까? 이유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왕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의 왕이 이렇게 불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 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충성과 어, 통치의 정당화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응. 노다이지, 여기 나와있는 가장 핵심 건물, 대불전인데요. 높이 47.5m가 되는 세계 최대의 목조 건축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8세기, 쇼무천왕이 세운 절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저거 기억나나요? 신라민족 문서? 신라 민정문서가 어디서 아. 발견이 되냐면은 도다이지의 정창원, 효소인이라는 데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있는 절이 또이 도다이지라고 하는 절이에요. 자, 이 도다이지 대불절에 들어가면은 안에 구리로 만든 16m짜리 거대한 불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실제로 선생님이 여기 신혼여행 갔었거든요. 어, 딱 보는 순간 입이 떡하고 벌어져요. 이 부처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압박감이라그래야 되나? 엄청난 그... 어. 큰 권위, 큰 불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 딱 느껴져. 이거 앞에 쓰는 순간, 와, 이게 진짜로 왕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음. 대불전 안에 들어가면 은요 여러 개의 나무 기둥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 왜 구멍을 뚫어놨느냐 이게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감이 잘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불상의 콧구멍이랑 똑같은 크기의 구멍을 여기 안에다 뚫어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을 잡으라고 나무 기둥 하나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어 초등학교 한 4,5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나 아니면 은 날씬한 여학생, 어, 여기서는 수윤이 정도는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통과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선생님도 통과해 보려고 머리를 들이밀어 봤습니다만 머리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깨에 딱 걸리더라고요. 음.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핵심, 불교는 동아시아에서 왜 수용되었다? 왕권 강화와 강화 같은 정치적 목적에서 수용되었다.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할것 없이 어떤 것을 만들었다. 거대한 사찰과 거대한 불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황제나 왕의 권위를 과시하고 통치를 정당화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만들려고 하였다. 이러한 불교를 무슨 불교라고 부른다.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불교? 호국불교라고 한다. 왕과 부처를 동일한 존재처럼 보이게 해서 왕의 권위를 높이는 사상 무엇이라고 한다. 왕즉불사상이라고 한다. 요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천천히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